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 11일 정기 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진행되는 점검입니다. 자, 이번 점검을 통해서 사라지는 5가지 이벤트가 있고요 길드 혜택 상향 이벤트, 고대 그랑웨폰 확률업 소환 이벤트, 그 다음에 고대 그랑웨폰 흔적을 찾아서, 결투장으로 모이그랑 2차 이벤트, 그리고 변신 그랑웨폰 확률업 소환 이벤트, 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고대 그라움폰 흔적 이벤트 요게 원래 같으면은 오늘 00시 10분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점검 전까지 획득과 흔적 개수까지 점검 끝나고 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10분에 어, 끝나는 게 아니고 점검 전까지니까 새벽 5시 새벽 5시 전까지 모았던 이 흔적 개수 점검 끝나고 주게 되니까 지금 1400개 뭐 1450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갖고 계신 분들 새벽까지 꾸준히 돌리셔서 1500개 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점검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랑 웨폰인 트리스탄과 하데스가 추가되게 되고요 자, 신규 나마리의 고대 웨폰 트리스탄은 범위형 공격에 물리 데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반 스킬이 230% 해방 스킬이 400%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00% 확률로 10초 동안 방어력 감소 디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스킬을 사용할 때는 또 추가로 5초 동안 스턴 상태도 부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패시브는 팀 또는 파티 전체에 땅속성 몬스터에게 들어가는 데미지가 15%나 들어가게 됩니다 어, 7챕터 한정으로 이제 땅속성 상대할 때 필요한 그런 무기인 것 같네요 다음은 카르트 무기인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단일 적에게 270% 물리 데미지를 주고 적에게 100% 확률로 10초 동안 받는 물리 데미지를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해방 스킬은 범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범위 내 적에게 500%로 바뀌게 되고 100% 확률로 20초 동안 물리 데미지 15% 더 받게 되는 상태로 부여합니다. 어 그리고 적을 처치할 때어 최대 HP의 20%만큼 H회복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즉이 해방 스킬로 어, 몬스터 킬을 할때 그때 회복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패시브 스킬로는 비속성 몬스터에게 데미지 15% 증가되는 팀, 파티원 전체가 받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은 고대그랑웨폰이기 때문에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는 고대그랑웨폰 확률업 소환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종료 후에는 기존의 아그니, 포세이돈, 헬리오스가 있었던 그 고대웨폰처럼 일반 소환에서도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무기가 추가됐기 때문에 뭐 도감이나 뭐 그라메폰캐스트 스탬프 등등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다음은 새로운 복마 시즌이 시작됩니다 천공의 지배자 가루다라고 새롭게 추가되고요 어 근데 속성에 대한 정보가 덜어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게임의 룰이 바뀌게 되었는데 기존에 5분 동안 진행했는데 변경 후에는 3분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2주간 진행했던 복마의 재단 이번에 바뀌게 되서는 1주일 단위로 1시즌 2시즌 이렇게 나뉘어서 시작하게 되네요 그리고 시간 자체가 단축됨에 따라서 랭크에 따른 점수가 하향되었습니다 자 S랭크는 6만점, A랭크는 2만점부터 B랭크는 6천점, C랭크는 1,500점부터 D랭크는 1,499점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상도 변경되었습니다 총 보상은 두 가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SSR, 그랑웨폰 조각과 복마의 상자 이렇게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S랭크에서는 복마의 상자 3개, 웨폰 조각 5개 A랭크에서는 상자 2개와 외폰 조각 4개 B랭크에서는 상자 2개, 그 다음에 조각 3개를 받고요 C랭크에서는 1개, 조각 3개 그다음에 D랭크에서는 상자 1개와 조각 2개를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조각이 좀 랜덤 확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고정 개수로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일 보상이었고요 그리고 시즌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단위로 두번 나눴기 때문에 총두 번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보상을 두가지로 주게 되고요 1위 보상은 최상급 봉마의 상자 그 다음에 송복의 열매 20개 그 다음에 칭호인 봉인의 용형으로 받게 되고요 2위의 보상은 최상급 봉마의 상자 그 다음에 송복의 열매 18개 그 다음에 칭호는 봉인의 달인 3위에서는 최상급 봉마의 상자 그 다음에 송복 16개 봉인의 주약이라는 칭호로 받게 됩니다 자이 4위부터 100위까지 똑같은 상급 봉마의 상자를 받게 되고요 4위부터 10위까지는 성목이 14개, 11위부터 100위까지는 성목이 12개 그 밑에부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누게 됩니다 딜량순이 30% 이내로 오게 될 경우 중급 복마의 상자를 받게 되고요 10%에 들어오게 될 경우는 성목이 열매 10개, 30%는 성목이 열매 7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50% 이내는 하급 복마의 상자와 열매 5개, 그다음에 100% 이내는 최하급 복마의 상자 그다음에 열매 3개를 받게 되네요 자, 이 시즌 보상에 있는 이 복마의 상자에서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보상 중 최상급과 상급. 이둘 중에서는 SR 허리띠, R급 허리띠가 랜덤으로 받을 수 있고요. 최하급부터 중급 상자는 R 허리띠, SSR 그랑메폰 조각 10개, 그리고 토벌, 선멸, 시면의 티켓 각각 3장씩, 그리고 10만 골드. 여기 중에서 랜덤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마의 상자 클리어하게 되어있는 1일 상자 이 1일 상자에서는 C급부터 SSR까지 랜덤으로 웹폰 1개를 받게 되네요 다음은 새로운 퀘스트가 추가됩니다 서브 퀘스트 긴급 파견 5종이 추가되고요 이 긴급 파견은 6챕터를 클리어하고 난 다음에 라그나디아로 돌아왔을 때 그때 퀘스트가 열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이 5개 퀘스트는 잊혀진 고대 유적을 클리어해야지만 열리는 퀘스트고요 순서대로 칼바람의 계곡, 달빛숲, 천둥의 재단, 카트라자, 그리폰의 둥지 이렇게 다섯 개가 추가됩니다. 자, 칼바람 계곡에서는 무료 다이아 1000개, 달빛숲에서는 SSR 그랑스턴 선택 상자 1개, 천둥의 재단에서는 결정 선택 상자 1개, 카트라자에서는 SSR 플러스급 방어구 선택 상자 1개, 그리고 마지막인 그리폰 둥지를 클리어하게 되시면 결정 선택 상자 1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희귀급 칭호인 카르협곡의 해결사를 받게 되네요. 이 긴급 파견 5개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5개가 하향 패치 조절됩니다 각각 2만 투력씩 줄어들게 되었네요 그리고 또 새로운 왕국 퀘스트 트레저 4번, 5번, 6번이 추가됩니다 기존에 1, 2, 3번이 있었는데 그 위에인 4번, 5번, 6번이 새롭게 추가됐고요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여기에선 현재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6챕터와 7챕터 소울 획득하는 이 왕국 퀘스트에서 좀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맵에 있는 모든 그 해당 몬스터가 다이 왕국 퀘스 목표 처치가 되도록 수정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신규 물약인 상급 즉시 회복 물약과 상급 지속 회복 물약이 추가되는데요. 상급 즉시 회복 물약은 HP 7%, MP 30%를 즉시 회복하고 쿨타임 10초로 있습니다. 그 상급 지속 회복 물약은 10초 동안 HP 10%로 회복하고 MP를 50% 회복하는 물약이고요 그리고 이 상급 회복 물약은 기존 물약하고 동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일단 쿨타임 자체가 기존의 30초짜리하고 비교해봤을 때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이 상급 물약들은 상점의 소모품에서 개당 3,000골드 그리고 지속 회복은 개당 4,500골드로 무제한 구매가 가능하고요 주디 상점에서 1일 5회 제한으로 즉시 회복 물량은 2400골드, 주디 상점에서 1을 5개로 3600골드, 그리고 포인트 상점에서 75 우정 포인트로도 구매할 수가 있네요 자, 다행히 이 상급 회복 물량도 제작은 가능합니다 기존에 3개씩 필요했던 물량과 달리 이 상급 즉시 회복 물량은 각각 10개씩, 그리고 지속 회복 물량은 각각 15개씩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신규 이벤트 버프 아이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어,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이벤트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고요. 이름은 자극적인 사탕 30초 동안 공격력이 3% 증가합니다. 쿨타임도 30초이기 때문에 어, 무한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버프 아이템은 자동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1,1,1 눌러줘야 합니다. 다음은 배틀 모드에서 개선되는 내용입니다. 강림정 입장 후에 바로 전투가 시작되도록 개선되고요. 별투장 정보에서는 방어 기록에서 공격자의 경우 공격 시 사용한 팀의 구성 그리고 방어자의 경우에는 방어팀 구성을 보여지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스템상에서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전투 화면 상단에 이 획득 메시지 켜거나 끌수 있는 기능을 옵션으로 추가하게 되고요. 소울링크 개방할 때 연출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일반 소환에서도 아그니, 포세이더, 헬리오스를 뽑을 수 있게 되고요. 자, 트리스탄과 하디스가 출시하면서 고대그라메폰 다이아 패키지 구매수가 또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짜리, 28일짜리 골드, 다이아 패키지 판매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기간을 다못 채우신 유저분들은 이 우편함을 통해서 남은 기간에 받아야 하는 양을 다 1급 지급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오류 수정에 관한 내용인데 중요한 그랑미폰 아티팩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랑미폰의 스킬에서 소환되는 소환체 특히 이 소환되는 소환체는 QE가 많이 가지고 있죠. 말랑이라든가포탑이라든가 어 나마리의 포탑도 포함되겠네요. 이 소환체의 공격에 아티팩트로 강화되는 패시브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신부의 눈물이나 하늘의 수호자의 공격력이 포탑이나 말랑이한테는 적용되지 않았던 거였네요 그리고 이리스와 아르케 카르트의 그라메폰이죠 이 무기가 극초월 5단계 옵션 중에 타격 후 0.5초 동안 무적 효과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설명이 누락된 부분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어, 요 부분은 제가 직접 카르트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 카르트 주자들 어떤가요? 진짜 무적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는데 생긴 거 아닌지 조금 의심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메인 캐릭터 이외에 캐릭터가 비정상적인 대상에게 스킬을 사용하던 문제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아마 세리아드의 베일락, 여기 대상인 것 같은데, 과연 패치 후에 똑바로 힐을 주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나머지들은 이제 표기 오류와 관련된 내용들 다 수정되고요. 캐릭터에서도 이제 표기 같은 거 그리고 코스튬 장착할 때 보이는 그래픽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 다 이제 부드럽게 다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외 도감에서는 7챕터입니다 7챕터 실제 몬스터 수량보다 더 많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8마리가 또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챕터 3단계 보상의 목표 수량이 96개에서 77개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3월 11일 업데이트되는 그랑사가의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